진난 마이산 탑사와 금당사 쌍봉사 등진난 지역 사찰들이 화재로 집을 잃은 지역민에게 사랑의 집을 선물했습니다. 사단법인 진안군자원봉사센터는 8월 23일 진안군 성수면 달길마을에서 진안군 성수면 사랑의 집 주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사랑의 집 신축은 올해 2월 전기화재로 주택과 창고가 전소되어 가전 도구는 물론 소확한 농작물을 잃고 구사일생 몸만 빠져나와 재난구 허용 컨테이너에서 일용근로로 근근히 생활하는 지역 주민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사랑의 집 신축은 진안군 자원봉사센터가 후원금을 모금해 자재를 구입하고 진안군 집 지어주기 자원봉사단의 재능 기부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입주식에서 진안군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진성 스님은 진안군 사랑의 집은 주택 화재로 집을 잃은 수혜자를 선정해 2015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화재로 인한 후유증을 극복하고 하루빨리 생활의 안정을 찾아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군자원봉사센터의 사랑의 집 신축 사업은 2015년 마이산탑사 주지 진성스님의 지정신탁으로 시작해 이번이 아홉 번째입니다.